네, 이번에는 나의 연주를 간편하게 한번 저장을 해서 들어보고 싶다.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로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 옆에 SD 카드가 들어가 있어도 충분한 녹음이 가능하지만 SD 카드가 만약에 없으셔도 약 3분 정도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그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녹화 버튼, 누가 봐도 녹화 버튼이죠 동그라미 버튼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네. 이 누른 다음에 초록색 깜빡이를 누르시면 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녹음해볼게요. 약3 0초 정도 녹음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SD카드에 저장이 되진 않았지만 지, 내가 지금 연주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사실 내가 지금 연주한 걸 들어보는 것도 핸드폰으로 촬영도 잠깐 할수 있고 하지만 음질이 좋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곡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어, 나이 상태에서 내가 연주한 것들을 빨리 기억하기 힘드니까 빨리 녹음해가지고 을 집에 가서 한번 이걸 가지고 곡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분들도 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네, 이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친 연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금 연주한 것을 SD카드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SD카드를 옆에다 넣어주시고요. 이상태서 Export를 누르시면 MP3로, 웨이브 파일로 만들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엔터를 누르면 동의하는 거죠. 엔터. 네,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SD카드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을 빼서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그대로 웨이브 파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음원 파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활용도를 높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아까 저희가 소리를 각 부위별로 저희가 원하는 소리를 한번 넣어봤죠 그것을 그, 그 드럼 킷을 유저 드럼 킷이라고 하는데 그 유저 킷을 저장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에 그걸 저장을 해야 다른 10, TD17 모듈이나 다른 기기에서 그게 연동되는 모듈에서도 얼마든지 켤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여기는 Other 버튼 클릭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Save slash load를 누릅니다. 네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세이브를 하는 곳이고 로드를 하는 곳은 옆에 걸 누르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칸에 지금 표시가 안돼 있죠? With user sample 이 유저의 샘플이라는 것은 아직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샘플은 뭐냐면 저희가 SD카드나 이런 곳에 제가 넣고자 하는 소리들을 다른 기기에서 빼서 SD카드에 넣은 거를 이 기기에 저장을 했다 네, 그럼 그 기기에 나온 소리들을 가지고 그 모든 소리까지 다 여기다 넣을 거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건데 저희는 아무 유저 샘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화면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켜 놓고요 여기서 이 x 큐스를 누르면 네, 또 나옵니다. SD카드에 넣을거니 정말로 넣을거니 하면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엑시트를 누르면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간편하게 저장을 해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이 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어, SD카드만 넣고 나키킷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롤랜드 USB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 기기를 연결하셨을 때는 셋 u 업에서 오른쪽으로 터치시다 보면 USB가 있습니다. USB를 또 엔터를 누르시면 여기서 꼭이 설정을 네, 밴더 모드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이게 반드시 밴더 모드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죠. USB 드라이브 모드를 밴더로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